저도 제 회사를 그만두고 음. 창업을 하고 싶었던 그런, 그런 게좀 있었어가지고 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음. 네. 제거 나와서 준비해보겠다고 하고 음. 나와 있는 음. 상태죠 음. 그래서 지금 나와서 작년 11월에 나와서 음. 연말에는 조금씩 다 음. 모레부터 이제 뭐 처음 봐라고, 몸을 음. 잘하고 주방에서만 인자했죠? 네 주방에서만 있습니다 홀에서는 안 해봤어요? 홀은 이제 그때지원나가는좀 음. 음. 그게 이제, 주방을 좀 받았고, 좀 이제 주방에 좀덜어보고 허리 좀많보 남으면 주방에 좀점 위로 올려가지고 음. 좀 처리 하는거 도와주고 그러면 잘. 그전에 했던 가게 컨셉을 그대로 이렇게 원래는 그러 했는데 음.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음. 음. 가정집을 대조해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느라 처음 시작하는 스케일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건좀 아닐 것 같고 음. 거기서 일할 때 당시에는 음. 잘 돌아가는 것만 보이니까 아, 나도 여기 있는 기술을 음. 갖고 있으니까 차리는 금방 차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음. 음. 거기는 이제 실력이 음. 세팅이 음. 된 상태고 음. 뭐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음. 후에 제가 들어와서 잘 되고 있는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음. 보고 있는 거니까 쉬워 보였는데 처음부터 짜려고 하니까 정말 많지가 않겠더라고요 서 당장 제가 누구를 이렇게 인력을 뽑아서 음. 진행을 한다 해도 갑자기 다음날 안나오도 어떻게 제가 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나하나가 다 처음이니까 조금씩 음. 자꾸 스케일이 줄어들어서 음. 컨셉이나 메뉴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쪽 레시피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최대한 응용하려고는 하지만 음. 상권에 따라서 좀 변형도 하고 약간 가져와야 될건 가져와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니까 우리 나하고 지금 같이 일하는 홀에서 일하시는 아줌머니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하다가 몇한두번세 번을 망하고 지금 나하고 합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주위에 누가 가게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대요 3년 동안 가게를 열었을 때그 가게를 수익 없이 꾸준히 유지를 하고도 타격이 없으면 장사를 해라 3년이야? 어. <웃음>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 아줌마는 그아줌머니는 본인이 직접 느낀 거기 때문에 준비 자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도 그게 모자랐던 거야 아, 그럼 평소에 보통 이렇게 막 응. 그 여유 자본금을 한 6개월치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응. 얘기하는 응. 그 정도 그정 장소 좋을 때 좋을 <웃음> 먹자 볼목 완전 응. 메인통에 있고 장소 좋을 때는 1년 안에 승부가 가능해요 아 근데 좀이 이렇게... 기로 아. 빠지거나 아. 좀 이렇게 자기가 상권을 좀 음. 만들어 가야 되는 음. 입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는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입지 조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입지 조건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3년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3년을 봐야 되는데 네. 그거를 네. 내가 내 인건비 정도만 벌면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돼야지 본인이 느낄 수 있다 리스크가 또 그만큼 줄고 네. 그래서 가게를 참하는 가게들은 최대한 작게 네. 자기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가게로 하라고 네.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구독자분한테 신사동이 지금 고깃집 하시는 분이 네. 저희 가게 찾아와서 네. 근데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런 상황으로 가요 많이들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음. 창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건 저같이 막뭐 들어가서 배우거나 음. 이런 것도 음. 아니고 그냥 음. 아예 돈으로 승부하는 음. 케이스들인데 음. 당연히 흑자는 나긴 나는데 음. 이제 투자 비용 대비 너무 수익이 안 나오는 광고 음.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네. 돈으로 해버리면은 대기업들이 다 돈으로 해버리면 다 성공하게? 그렇죠. 외식은 안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네. 쌀국숙집을 하나 음. 하는데 10억이 넘게 음. 들어가지고 네명이서 같이 공동 투자해서 음. 하 한해도 있었는데 음. 벌긴 벌지만 10억 음. 뭐 투자한 거 음. 비용에서 뭐한1 음. 0 0 가져간다고 하면 좀 되게 버는 게 음.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그냥 좀어게돈발로좀 음. 음. 승부를 보려고 해가지고 아는 건 없으니까 음. 돈이라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음. 주변에서 이렇게 다 괜히 했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좀 그게 들보단더 준비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음. 이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게 나와서 준비할 때도 점점 더 느끼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고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좀가이드라인을 받으면은 조금이라도 위험을 좀 이렇게 스크이칭을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부동산 쪽으로 제가 안 너무 없어가지고 쪽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찾아. 부동산은 네. 한참 후에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웃음> 한참 후에. <웃음> 이게 왜, 왜 그랬었냐면 어 저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단가나 좀 그런 가게 컨셉도 약간 변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잡아놓고 있는데 만약이 어 자리에서 게 된다면 가격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퀄리티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분위기나 뭐 자리 세팅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꾸 가게 볼 때마다 자꾸 자꾸 변형이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네.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지역에 똑같이 따라 똑같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 저, 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 네. 같아요. 음,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그 모델 툴만 만들어 놓고 너네 여기 살아남어 이렇게 차려주니까 망할 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만큼 뽑아 먹고 자기는 빠져버리면 되니까. 음, 그죠. 정말 오리지널로 하려고 하면 딱 만약에 내가 유럽부차를 프랜차이즈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단계다 그러면 20개밖에 안낼 거야. 전국에. 같이 음. 나눠먹기 식으로 되면안 돼. 20개는 내가 왜 정했냐면 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컨트롤하고 케어해 줄수 있을 때그 가게들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본사가... 아. 아니,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음, 하신 분들은 좀, 음. 본사에 좀 의지를 음, 할 생각으로 음, 시작을 하는 음. 거잖아요 음. 그냥 차려주고 근데 전문가들이 없어요 본사에도 음. 다 취직해서 처음 음. 일하는 친구들이 와서 그 자기가 음. 전문가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네. 말씀하시는 거같한 음. 음. <웃음>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게를 또 차려주고 있으니 난또 그것도 웃긴 거야 컨설턴트라고 음. 그런 분들도 음. 뭐 나와서 뭐 자기가 컨설턴트인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는데 본인 가게 아지뭐 하러 컨설팅지? 본인 가게에서 본인 돈 벌지 네. 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건지 그냥 말만 아. 계속해 하시는 건지 물론 아. 각자 적재속소에그 음.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지만 음. 그런 상, 컨설팅 상품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찾아 가봐야 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자신 있으면 자기 애들이 다 했겠지 뭐땀 컨설팅으로 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웃음> <진짜. 웃음> 아무래도 이제 강수님은 직접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하니까 차라리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실천적으로 와닿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찾아왔던 거고 지금 뭐 점포, 원래 점포 얻는 가이드라이파드로 오긴 했는데 지금 얘기를 어디서부터 계속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딱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나하고 같이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방에서 이제 어, 레시피 다 아니까 음. 네네. 숙지했고 네. 어 나한테 어느 정도 배웠으니 나한테 살리면 되겠다 해서 나갔다가 1년 안에 다시 하는 거예 <웃음> 1년 안에 다시 다들어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데 음. 이게 그 기술만 안다고 다가아니더라고요 음.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음. 아 이것만 있으면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음. 나와서 보면은 그 이제 그시스템에 돌아가기 위해서 음. 있었던 그 한끗차이의 음. 전부가 다 있었는데 기술만 갖고 다 들어가면 하나 하나 자꾸 이렇게 삐닥삐닥거리다 보면 음. 잘된는거 같다고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음. 경영에 경험이 없으니까 이쪽에 이제 돈 벌고 싶다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로 네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저도 점점 음.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서 음. 괜히 당연히 좀 이렇게 예쁘고 음. 음. 멋있는 가게, 음. 좋은 동네에서 음. 하고 싶고 음.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음. 피고 음. 이제 뭐 주방에서도 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무래도 상권 분석 같은 거도 동네나 음. 자리 같은 거, 뭐, 음. 매물 점포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가서 보면 음. 뭐 주말에 크로스 길랜데 가면은 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사람 많아 보이지만 막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가면은 일회 정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갔을 때 사람이 많아 보이지 실질적으로 어쨌든 매달 장사를 하는 건데 안 되는 날이 더 많구나라고 하면 실속은 저쪽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좀 건목 같은 거에 치우치지 말고 좀 실속 있게 가성비 따지면서 전부 계약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생각이 들 그기 때문에 거기 원래 가게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되겠다라고 생각도 음. 들었고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조금조금해지려고 음. 지금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원래 지금 알아보는 게 2, 3시평 내에서 음. 제가 주방 쪽에서 이제 홀까지 같이 보는 음. 식으로 해서 이제 양쪽 홀 직원이나 주방 직원 음. 아쉽도가 알바 필요하면 은그나정도더 음. 돌리는 정도로 음. 약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고깃집막 10평 정도 되버리면 너무 이렇게 가정판이 <웃음> 타산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음. 그 이하로는 좀 힘들고 한 20평, 에 30평 정도 산 이쪽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 10평? 10평? 그 정도? 15평 되는 곳 중에 막 그냥 음. 이렇게 바식으로만 되어있는 그런 음. 고깃집들 있잖아요 근데 15평이라도 야외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 네네 그죠 렇 아, 그리고 또 나름대로 15평인데 그 지역에 따라 거기 가격이 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 음. 장사가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가서 해야 되나 어, 그렇죠. 네. 그 지역은 네. 또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네. 어, 이 지역은 또 네. 너무 싸도 안 네. 돼요 <웃음> 저도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음. 이 동네 가보면 은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가격 메뉴나 이걸로 승부하면 안될것 같은데 음.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동네 보고 다른 음. 동네 가서 아여기좀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물어보면 또 엄청 비싸고 음. 또 그니까 이게못 <웃음> 정하겠더라 고랬어요 <웃음> <웃음> 어디 어디 봤어요? 거의 그냥 서울에 음. 유명하다는 동네는 다 가봤던 것 음. 같아요 원래? 너, 지금 본대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한두개 정도만 네. 얘기해 줄수 있어요 동네요? 네 동네랑 거기 상권이랑 가격 저는 음. 일단 두 개까지는 아니고요 음. 하나 하나라도 다 돌아보니까 전체 집 앞이 제일 낮더라고요 제집 앞, 비 제가 양재역 3번 출 쪽인데요. 네. 3, 4번 출구 쪽인데 음. 해랑이랑 좀 건너편 음. 대관선 쪽인데 제가 거기 한 12년 살았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고깃집들이 한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음. 음. 그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봤을 때 간판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음. 제가 집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음. 별거 아닌 동네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래. 지나다녔는데 막상 이제 상권 분석 하나씩 좀 보려고 하니까 잘 봤어요. 여기는 음. 내가 12년 살았는데. 음. 점포가 안 바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음. 왜 그러지 이렇게 서 음. 계속 봤는데 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은 없지만 음. 오피스 쪽상권이긴해서 음. 근데 월화수목 급은 뭐, 쟤다 일해선 이상은 다 하더라고요 음. 모든 가게들이 서 제가 뭐 다른 동네 유명하다고 하는 데다 음. 뭐 가봤는데도 여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 똥깨도 자기 집 앞에서 먹거든 요 심지어 되게 맛이 없. 라고 생각했던 음. 고깃집조차도 지금 거의 6년, 7년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음. 돼있다고 하니까 <웃음> 제일, 제일 중요한 거요 음. 본인 나와 빨리 네. 제가 어, 제일 또잘 아는 동네이기 거문요 어떤 패턴으로 음. 사람들이 유동이 나오고 동선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음. 다 아니까 음. 거, 아 진짜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물이 음. 없어요 또이제잘 음. 되니까 또 매물 안 내놨겠죠? 음. 그러면 또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은 권리금 생각하시는 음. 게 있으면 뚫어드리겠다 음. 또 거기서 문제 음. 얼마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음. 내놓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음. 얼마를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은 음. 저쪽도 분명히 부르는 게 값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 음. 그렇죠. 얼마를 불러 저, 저 사람이 나가실 거고 음. 얼마를 부르는 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도 모르겠어요. 음. 솔직히 해서 원래는 무벌리로 찾고 있었던 음. 사람인데 음. 갑자기 이제 권리금을 음. 별거 아닌 가게도 한번 아. 알아보면은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장사 안되는 가게를 알아봤는데 누가 1억 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가지고 아, 부동산이 사기치나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좀막 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권리금 생각도 없으신데 뭐 음. 제가 권리금 받아드릴게요 라고 음. 해서 막 저한 여기는 뭐안 불렀는데 저한테는 전화해서 5천 불렀다고 하고 저한테는 받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얘 너무 많이 들으니까 또 결정 못하겠다는 음. 거니까 동네가 결정이 돼도 좋은 동네일수록 매물도 없고 음. 그걸 제가 뚫어보려고 하니까 권리금 합상에 있어서 제가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음. 아, 이 정도면 합당하게 뭐 몇천 대고 들어가도 충분히 음. 내가 이득 보겠다 음.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음.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웃음> 검토라도 좀 받을 수 있나 약간 음,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음. 는데 혼자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안꽝안꽝 하다가 일단 네 이게 음, 된 거죠. 음, 음. 일단 저는 양재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양재동이 지금 왜 좋냐면은 나도 양재동을 선택해서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잖아요. 왜 좋냐면 일단 아 지금 경기 자체로는 먹자골목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음. 양재 상권은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네. 다 얽혀 있는 거예 되게 뭔가 어, 평범 뭐. 별거 아닌 동네 같이 아 보이긴 하는데 네. 다른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성이 더, 더 커지기도 하고. 특히 저희 집 앞에 있는 음. 그 작은 목자 거리긴 한데 음. 그게 수원이나 분당 쪽에서 있는 회사들이 퇴근 버스를 태워서 전부 양재역 삼성 쪽에 다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집에 양재역에서 이제 가, 지하철 타기 전에 음. 그냥 근처에서 고깃집에서 음. 그냥 소주 한잔 먹고 가자. 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제집뒤 이렇게 음. 다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이거는 실제 음. 살지 않는 이상 그게 부동산 정보에 나오진 않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 것들 따 따져보고 음. 생각하니까 아, 이 동네가 제일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음. 양재역 진짜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내가 그 양재역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얻은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먹자골목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할 수 있는 자리기도 해요. 네, 어떤지. 그근데 아, 네. 해랑이 들어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내가 그 양재동에 가서 부동산에 뿌려놓예요 이런 식으로 어, 할수 권리 있는 권리금 없는 자리가 나오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아니면 적당한 자리인데 권리금 줘도 되겠다 싶은 자리 있으면은 전화를 해라. 음, 그럼 진짜 전화만 온 거면 건... 전화가 와서.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원래 늘보리가 있던 자리였다고 하시더니 그분은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놓은 건가요? 아 그분은 사장도 있고, 아예 뭐 장사에 장짜도 모르시는 분이 음. 프랜차이즈 받아서 하시니까 어떻게 장사 했는지 빤히 보이죠. 늘보리가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 아. 근데 뭐, 가끔 이제 그런 점포들이 음. 나와도. 음. 제가 진짜 뭐 음. 바로 집 앞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동네가 아닌 이상 조금만 벗어나서 잘 모르는 동네에 그런 전파가 나오면 아 저분들도 사활을 걸고 진짜 인생 걸고 다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데도 장사가 안되는 음. 내가 들 파는하고 다를까?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솔직히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자리가 안 좋다는 뜻인가?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음. 들고 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자신이 없다라고 그래야 네. 나 저분들도 나름 몇 년씩 하셨을 음. 거고 아무리 망했어도 음. 지금 나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어쨌든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음. 그, 직접 몸으로 부딪혀오셨던 음. 분인데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음. 그 자리를 에 음, 엄청 틀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웃음> 그런 생각까지 또 들어오니까 <웃음> 더 못점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일단 혹시 가게 처음인 음. 사람이 점포를 음. 얻을 때는 좀 싸고 좀 변두리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갖춰주는 받쳐주는... 응 음, 싸고 변두리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 장사할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되게 안 좋은 음. 자리로 가야 되지 음. 않요 제일 싼 데로 가는안 좋은 자리는 싸지만 네. 싸지만 네. 손님이 빨리 차지는 않을 거고 그쵸. 좋은 자리로 가면은 손님은 빨리 찾을 수 있지만 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반대로 손님이 빨리 찾는데 리스크는 어떤 거일까요? 본인은 자신에서 고기 맛있게 하고 약이 놓고 자식, 자신 있게 하지만 네. 한 가지는 자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그걸 못 채워주면 결국은 음. 물론 요즘에는 좀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SNS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기 았 때문에 네. 나쁜 자리가 시각 뭐,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의 홍보 네. 자체가 좀덜 했지만, 네. 요즘에는 네, 다 찾아다니니까. 네, 그렇긴 하죠. 다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장사가 진짜 내가 이걸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 이 컨셉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싼데로 들어가게 됐지.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누구나가, <웃음> 자기가 하면 다 성공할 네,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거생다 그렇게 해야죠 네, 맞아요 <웃음> 어,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물론 권리금 막 매덕식 주고 들어가는 자리가 좋긴 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좋긴 하지만 그 노련동만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권리금 매덕식 주고 들어갔는데 왜 자꾸 막길까 노년 동이 가게 아주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왜 자꾸 바뀔까요? 나내 옆에 가게는 응. 내가 6, 7년 가게 하는데 벌써 19, 여덟 번이 바뀌어버렸네. 1 년에 한 번씩 바뀐다니. 좀 시뮬레이션 잘못 돌리더라고. 일단 <웃음> 그래. 그러니까 자리는 좋은 건 맞는데 응. 그거에 비해서 월세 비중이나 그 평수 대비 인력을 넣어야 되고 그것 응. 남는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응. 처음부뭐 남는 거 없게 하더라도 박리담에로 손님 막 끌어버릴 컨셉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남는 것도 없는데 손님도 없어지거든 요 결국에는 네. 그럼 이제 음. 하락세가 하는... <웃음> 그다음부터는 아 어,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가게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그 손님들이 와서 입소문도 내고 SNS나 인스타나 이런거 홍보하는거는 고때뿐이에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맛있다 네. 그 음. 입소문이 진짜 진정한 소문이거든 그쵸. 왜냐 믿고 오기 때문에 네, 지인이 추천을 해줘 아, 믿고 오기 그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시간이 필요하시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권리금 많이 주는데 들어가면 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기는 하겠지 응. 유지는 될수 있겠지 근데 그 유지는 유지되다가 한 번에 꺾여버려거든요 아, 왜냐? 결국엔 장사가 안 돼버리면 은그 권리금 센 데는 월세도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아, 그관적으로 아. 그럼 장사안 되면 그 월세보다 안 가면 지는 거야 결국에는 음. 자리는 좋은데 월세가 좀싼 데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있기는 있죠 네. 근데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고 문의 네. 따라야 되고 진짜 음. 이거 점포 얻기가 제일 그 있는 것같 다른 거는 어떻게든 좀... 나는 점포 얻기가 제일 쉬워요 이게 한번더좀 개되어 보면 좀 쉬워지는 거니요 <웃음> 점포 없는 거는 내가 이제 판단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음, 능력.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컨셉 직원 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웃음> 일단 저는 일단 <웃음> 약간 보면서 음, 약간 음. 생각이 기울었던 음. 게 음. 저도 원래 막뭐좀싼 자리로 좀 가서 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 외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음. 보여주는 것도 플러스였어요. 음. 근데 아, 그건 완전 버렸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냥 제집 앞을 생각했던 음. 거고요. 음. 남들이 몰라 해도 좋으니까 음.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벌수 음. 있는 컨셉과 음. 그런 가격대랑 그러한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음. 좋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게 약간 오피스쪽 가게 되더라고요. 음. 가격이 너무 부담이 네. 없지 않는 이상 자리가 너무 이상한데 있지 않는 이상 해사원들이 꾸준히 일까지 한 번씩 먹고 가는 음. 정도의 가격대라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거 어쨌든 제집 앞에 있는 게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음. 여기서 일등은 못해도 여기 음. 있는 사람들의 평균 정도는 할자신감 있으면 여기 피조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타겟은 남자고요. 음. 자리도 예. 네. 자리가 없네 형수님. <웃음> 원하는 자리는 진짜 전폭 항상 없더라고. 음. 원하는 자리. 어, 뭐그 골목에서 낯따라 가면 제일 구석탱이에 음. 막 진짜 안 보이는 음. 가, 이 길이긴 한데 음. 얘만 혼자 기억 잘 꺾어 들어가서 안쪽 비지고 음. 들어가야 되는아 음. 이래서 나안 나. 약간 이런 생각 음. 들고 아무래도 초보 창업자니까 음. 좀 자리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제일 월등한 것도 아니고 음. 자리조차도. 어, 뭐이 삼박자 중에 하나는 음. 어드밴티지를 음. 받아야 되겠더라고. 음. 제가 뭐 대가족이어서 막 형제들이랑 음. 다 같이 들어와서 뭐 인력 걱정 없이 음. 다 같이, 하시, 이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정도는 음. 조금 어드밴티지를 받고 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음. 부동산 자리밖에 없더라고. 만약 자금적 음.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자리는 그만큼 가치를 해요. 근데 한국사람들은 권리금 주면 아까워 하거든, 일단. 저는 심리적으로. <웃음> 네, 심리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아, 저거 저내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 음. 근데 그 생각은 같대. 권리금 주는 자리는 그래도 낫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보니까 매일 아무래도 권리금 날려 확실히 낫긴 해요. 나은데 그것도 봐야 돼요. 부동산 가게 자리를 보는 가게가 권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려놨을 때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다. 이런 것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간 어, 다음에 어, 권 어떻게 변할지 어, 어떻게 변동을 할 거고 아니면 장사를 못 했을 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음. 얼마 정도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 또 들어가 직기 비용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야 내가 권리가 1억 줬는데 인테리어 1억 들어갔어 이억이야 <웃음> 권리 이뭔 개소리야 저, 거의 <웃음> 안 <웃음> 그렇게 먹더라고 <웃음> 그렇게 생각하거든 <웃음> 이걸 내가 왜, <웃음> 내가 왜 이걸 두고 돌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본인들은 그렇게 돈을 썼으니까 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정은 하지만 음. 거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사 안 됐으면 깎일 것도 깎이고 감가상각이라는 음. 뭐 것도 음. 있는 거고 이제 경제가 옛날만큼 돌아가지도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감가가 돼야 되는데 음. 너무 그냥 자기가 받고 싶만은 이렇게 탁탁 불러나서 음. 다 올려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협상을 쳐본 적은 없어요 누구는 음. 1억을 불렀는데 뭐한 2천만 원까지 깎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음. 하더라고 해서 아직까지 제가 그만큼 애차이간 정보는 없어가지고 음. 협상을 안 진행했었는데 음. 권리 본인이 네. 저기 들어가겠다 애차를 가져버리면 은 벌써 진거예요네 그렇죠. <웃음> 저쪽에서 불러오면 네. 아, 네 벌써 진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아, 권리금도 잘 깎을 수 그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창업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해두고 싶어요. 충분히 네. 그런 타협점 참을성을 가져야지 타협을 할수 있는 거고 타협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음. 약긴 입구 본인이 지금 해서 그쪽 가게는 성공했는데 그걸로 정말 승부가 될까? 이것부터 다시 초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생각해 보니까 어. 걔네들이라서 잘된 거더라고요 그죠 내가 똑같이 한다고 잘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기 시작했어요 음. 음. 음. 음. 거기는 음. 거기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음. 걔네만 할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걔네는 이미 그 팀이 세팅이 되어 있고 자금이랑 어느 정도 1, 2년 정도에 이미 가게가 잘 잡힌 상태에서 마케팅을 치고 인테리어 자체도 워낙 그냥 일반 상가랑는 틀리고 그러니까 여러 뭐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저 혼자서는 어쨌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그 컨셉은 하고는 싶었으나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생각은 묻힌 상태고요. 그럼 일단 그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 은 좋은데 이럴 때까지 는 기다려야 되나요? 결론이 있냐? 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음. 본인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그걸로 승부가 가능한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했잖아 네. 그럼 승부가 가능한 컨셉이 있어야지 <웃음> 좀 가성비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긴 할 건데 좀 어느정도 이제 머릿속 아니 조금밖에 하는데 가성비만 좋아 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자리는, 테이블 차지하아걸몇개안 It's not a good time. That's all that 죠 a s s 잡, i t 따져 u s t h a v i 지 g had my love, 고 a d my love, and have a h u 고했 a n d c 기 u l d n t that even second? Happy husband. p o g g i 그것만 벌어가도 다행일 거라는 계산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럼 이럴 거면 내가 회사 왜 그만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생각도 들고 음. 목표치는 여기 있는데 음. 막상 현실로 자꾸 계산을 음. 돌려보면 다 여기에 음. 있으니까 이걸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면서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와, 우리 음. 구독자님은 똑똑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질러요 에, 다른 사람은 질리더라고요 <웃음> 주변에서도 음. 준비를 도대체 뭐 얼마동안 하는 거냐고 거의 뭐날 음. 세겠다고 진짜 조금 음. 까봐야 아는 거니까 뭐, 또 하고 보라고 음, 다 이런식이더라고 했는데 저러죠 음, 근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음. 하고 보니까 다 안됐더라고요 응. 똑같은 걸갈것 같아서 아, 그러면 안될 것 같고 그렇다 해도 <웃음> 제가 뭐 나이가 완전 어린 것도 아니고 만약 계속 이렇게 가만히 시간이 붕 떠버리는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질질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좀 누가 차에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은 그거라도 좀 믿고 따라가보고 그러면 하면은.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줄게요 네. 네. 일주일 후에 나하고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만나는데, 컨셉부터 정해요. 고기를 할 건지, 야끼 늦구를 제대로 할 건지, 네. 아니면 야끼 늦구를 변형을 시킬 건지, 네. 본인한테 맞게끔, 네. 아니면 다른 걸할 건지, 네.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돼. 아니, 뭘할 건지부터 알아야지, <웃음> 이게. <웃음> 어? 뭘 팔아서 장사꾼이잖아. 이제 장사, 장사를 네. 접어드리려면 장사꾼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뭘 팔아서 이, 이윤을 이 남길 수 있을까 그것부터 맞아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단 당연히 네 고기가 맞고요 <웃음> 네 고기가 음. 맞고 야끼니쿠 음. 컨셉도 맞고요 음. 고기는 상관 다 틀려지겠지만은 음. 일단 단가 맞추는 게 그냥 한. 마루. 단가 단가 생각하지 아, 말고 네. 단가는 절대 생각하지 마요 아, 그래요. 컨셉이 좋고 맛있고 이 사람들이 비싸도 올수 있는 아, 그거 먼저 음. 해야 되는 건가요? 컨셉부 음. 컨셉이죠 음. 일단 컨셉부터 본인이 이건 자신있다? 그럼 이부분 음. 컨셉 자체는 그 가격에 제부 자신있겠네요 제가 그렇죠 네. 갈 거라고 하는데도 본이 지금 자이이 없잖아요 부분은 이 부분은 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분들이막분은이 부분은 과장님 여기 약간 이쁜 약간 고깃집인데 가실래 이럴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음. 제가 동네 앞에 계시는 분들만 봐도 그냥, 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여기 음. 가잖아요. 이러면 거의 다 들어가시는 음. 분들이 일반적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죠. 네, 직장인들이 더 까탈스러워요. 음. 내 양재육, 남자분들도 그러네요. 어, 양재에서 내가 장사할 때 점심때 거의 1인분 기준으로 한 2만 5천원? 거의 3만원대에 팔았는데도 줄서 있었어요 1인분이요? 그래서 점심때 한타임 돌리고 그랬는데 점심때 판 가격이 230, 250 이렇게 40평 안되는 가격에서 음, 네. 이제 컨셉의 네. 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음. 약긴 입구를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면 양재에 맞게끔 뭘 바꿔야 될까? 이상권에 뭐가 맞을까? 약긴 입구인데 어떻게 할까? 그것부터 중해 뭐 그런것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데 잠에서 자리부터 <웃음> <웃음> 절대 안돼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네. 본인이 생각하는 네. 컨셉을 한 세가지 정도 음, 음.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일반 야끼니꾸가 거기서 먹힐지 아니면 조금 더 색다르게 바꿔서 할수 있는 컨셉이 있을지 어? 야끼니꾸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구워주는 것보다 다르게 좀 해주면은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다르게 구워주는 거예요. 양니구가그저 음. 음. 일본식 네. 화로구이에 음. 현아, 어? 네 맞아요. 특수구이 네. 구워주는 거 양념돼 있고 음, 그지. 근데 그거를 좀더특 특색 있게 하면 어떨까. 아, 더 특색 있게 음. 머리 써야죠 그거는 음. 이제 어떤 부분으로 머리 쓸지. 자약귀니구 해줄 때마다. 어? 약끼니쿠에 맞는 게 뭘까? 다른 약끼니쿠 집에는 없는데 우리집에만 있어 그게 그게 뭐 메뉴가 됐든 메뉴가, 메뉴가 됐든 분위기가 됐든 여러가지 다 말씀하시는 거군 음. 일단 메뉴에만 일단 집중해서 메뉴. 그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 약끼니쿠 집인데 네. 약끼니쿠 집에서 된장 그래져? 안 그래져? 안 야끼니꼬집인데 고추장찌개 같은 거 해줘? 안 해주죠? 틀려지잖아 네. 그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게 음. 그럼 일반 고깃집이랑 너무 차이점이 없어지지는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살다끼니꼬집이잖아 음. 음. 일반 고깃집하고 똑같잖아 그죠응 음. 제가 뭔가 뭐 끼니꼬집이라고 음. 해서 하는데 식사 메뉴가 음. 그 일반 고깃집이랑 에 똑같아 버리면은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러지 야끼니쿠 전문점에서 음. 하는 컨셉으로 가만 가지 말고 네. 일본식 컨셉의 야끼니쿠 집인데 한식을 내가 접목시켰어 아 꼭꼭... 아, 주제이냐 음. 한식을 내가 접목시켰어 네.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런 건... 야끼니쿠 음. 네. 고기만 파는데 해산물도 내가 좀 접목시켰어 아니면 야끼니쿠는 일본 음식이니까 초밥으로 싸서 줘구워서 음. 바로 이런 특색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아, 이건 잘할수 있어요. <웃음> 좀 생각해 놓은 것들다 있어서. 그게 오션이라는 거지, 나만은. 응. 정리를 우선 할게요. 응. 이거를 확실하게. 응. 하고. 그럼 이거를 응.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상권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응. 일단 이게 괜찮은지부터 판단. 응. 괜찮으면은, 진짜 괜찮으면은, 그쪽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응. 올 거고. 응. 자. 그쪽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안 가는 집은 찾아오지도 않는 집이에요 그쪽 상권 사람들이 어 여기 특색 있어 어 여기 맛있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옵니다 근데 양재에게 이집 밖에 없어 그렇게 특색 있게 하는 집이네 그러면 뭘까요 안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저도 그게 첫 번째는 특색 때문에 네 먹죠 어? 야, 특이하다 여기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은 입소문을 내고 응. 다시 찾아오겠죠 그런꼭 이렇게 말해 하풀? 그런 데가 굳이 아니더라도 응. 그런 컨셉들이 오피 비싼 것 같은데 들어와도 응. 특색이 먹힌다는 라말씀이신가 장사인데 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국내에서 왜 특색 응. 있는 걸안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못해서 거거든요. 안 하는 거죠 <웃음> 안 먹혀서 안 하나 이렇생각했죠요솔 <웃음> 저기서 막 10년 동안 장사를 하셨다는데 응. 딱 아, 봐도 요새 뭐 트렌드 타는 그런 컨셉들이 있고 예식업종이니까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못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응. 1 2년 동안 그냥 거기 있었던 응. 고깃집들이 그냥 다 그냥 고깃집이에요 그냥 응. 고깃집이에요 그냥 백종원씨가 왜 대패상겹살로 뒤틀렸었죠? 컨셉이 대패상겹살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음. 백종원씨가 왜싼 밥이 이틀 있었죠? 가성비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성비는 싼 집은 어느 군데나 다 있어요. 음, 그렇죠. 가성비도 맞아떨어졌지만 특색 때문에 맞아떨어졌어요. 음. 백종원씨가 그때 당시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가성비가 낮아요. 근데 지금은 가성비가 안 맞는 이유가 월세가 너무 올랐어요. 인건비가 올랐는데 가성비로만 쳐서는 성공할수 없다는 얘기요 결국에는 월세도 못 내고 인건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맞춰 가야 되거든 일단 컨셉을 그러면 컨셉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아, 또 한가지 내가 지금 구독자님하고 얘기했을 때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장사하고 맞는 스타일이 있고 안 맞는 스타일도 있어요 네. 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장사하고 일단 안맞는 스타일이라고 음, 판단을 들어요 음, 네. <웃음> 그럼 안되는데 <웃음> 나는 네.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에요 장사가 그만큼 힘들기 네. 때문에 정말 좀... 그래서 머리를 네.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네 일단 써서 한번 감고하도록 겠습니다감고하도좀 네. 네. 네. 네. <웃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좀 진전이 되려면 저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좀 음, 해야될 것 같네요 음. 저는 예. 네? 만나주신 것만.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가결을 합니 하면 안 돼요. 다감사합 음. 정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다감사합아 음. 내리는 거겠죠. 이게 답일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좀 음. 제가 자꾸 거기서 진짜 정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 겉돌았던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정답이 음. 없는 거예요. 정답을 음. 찾으려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해답을 찾는 게 맞는 것이죠. 해답을 찾는 게 맞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차후에도 <웃음> 많은 대화를 하면은 네. 어, 본인이 네. 아이 답이 딱 있을 <웃음> 거야. 네. 소중한 이걸. <웃음> 음. 뭐 대단한 얘기 아니더라도 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음. 솔직히 얘기해서 음. 친구들은 당연히 저와 더 모를거고 음. 이미 고민했던 얘기 다시 던지고 음. 이제 얘기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웃음> 생각하고 <해서> <웃음>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 <웃음> 가족들이 더힘든거예요 가족들은 더 모른데 네. 얘기해봤자 욕만 음. 먹고 더 신경만 <웃음> 쓰게 만들어지고 뭐 얘기하는데 다 이미 아.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이고 솔루션은 없는데 음. 자꾸 뭐 이렇게. 꼬마쪽으로 가 아닌 것 같고 <웃음> 더눕혀그그면더 네. 빠져드는 네. 조금 더 음. 베테랑이신 분들은 음. 얘기를 해야 좀 답을 찾아가겠다는 음. 생각들서 일단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말리는 사람입니다 안하는 네. 아, 전제 조건을 네. 먼저 내가는 거고 네. 그래도 이걸로 정말 해보고 싶다 그러면 네.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답은 아니라고 나는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웃음> 할건 해야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웃음>